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의 신규 코드가 등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으로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애니 레전드에 관련된 떡밥 소식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을 캠피언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코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알려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캠이 없죠? 네 오랜만에 캠도 없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코드 같은 경우는 막 되게 많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돈이랑 어, 치카라 두 개만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코드는 바로 D 필드 N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은 어, 1,000 N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Emperor Dorado라고 새로운 코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1,000 보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v i p 기준으로는 2,000 개까지 얻으실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저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000개 있는데 어디보자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뭐가 없나? 어... 스페셜 일단 그... 악마 열매는 그대로 그리고 블러드라인도 그대로 스탠스도 이거 전설이니까 그냥 냅두고요 퀵도 오버월이니까 괜찮고 어... 마법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아... 이걸 바꾸긴 해야 되네 카네키... 도쿄골에 나오는 이것도 좀 바꾸긴 해야 겠다 저거 바꾸러 한번 가보죠. 일단은 일야뭐 일러... 어, 나가지 못하지. 자 일단 첫 번째에서는 바꾸지 말고요. 우리 한세 번째로 갑시다. 음세 번째가 바로 앞에 있어서 편하거든요. 자세 번째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뇨! 시작. 가자라. 가자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꼭 주말에는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 켜놔야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두배 이벤트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 때 다섯 배, 다섯 배 이벤트 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까워. 어? 왜 이동을 안 해? 어라? 어라? 어, 어라? 어? 뭐지? <웃음> 이동을 안해! 다른.. 딴, 다른 것도 안되나? 잠깐만 <웃음> 봐봐 이거 이거 여러분들 원래 주변에 이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라지기 전에 이동이 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동이 안 되죠? 뭐야? 이건 또 무슨 오류야? 어? 그냥 1라운드에서 해야겠네요.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은 또 요즘들어서에파 서버가 약간 좀 이상해서 어... 그냥 서버로 자기 VIP 서버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서버를 나갔다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냥 챔피언 뽑도록 하죠 어쩔 수 없겠다 아이고 아 오늘 챔피언 뽑을 생각 없었는데 <웃음> 아 오늘 챔피언 뽑을 생각 어 없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뽑게 되네 자 이렇게 쫙 팔아버리고 뽑아보도록 하죠 어? 뿅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헤이 반가워 뭐지 기억이 안나 빡빡이 아저씨야. 아유 이거 진짜 잠깐만. 아 챔피언 뽑다가 이렇게 와버렸네. 자 조타로가 뽑혔나 보네요. 에이. 아 이거 이거 여기서 조금만 그 뽑자. 원 아이즈나 블루 스틸만 뽑고 저걸로 갑시다. 음. 자아 이것도 색깔이 바뀌었네. 이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어. 자 일단은 이 두개 중에 하나만 뽑고 가도록 하죠 원아이즈 또는 블루스틸 어 새로운거다 그러네 자 10%짜리 어 없어야되죠 아 중복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또 중복 아, 뭐지, 이거, 터키골, 이거. 자, 어, 새로운 거. 떴다. 어? 아. 기분 탓이에요. 에에 <웃음> 우리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네, 음흠 음. 됐다. 오케이 원 아이즈 떴네요. 아이고, 자원 아이즈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죠. 일단 봅시다. 지금 보석은 3억 개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도 쓰도록 할게요. 자, 오 뭐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7번, 오케이. 아 얘구나 어어 어지 사람들이 쓰는게 뭔가했거든요아 이거구나 아 블루스틸까지 한번 노려봅시다 그냥 아 오늘은 챔피언 뽑지 말고 블루스틸까지 노려봅시다 음자 블루스틸이 아마 그거일거예요그팔네개짜리 맞나? 아마 그거일텐데 네 그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자 얍! 아, 또원하지야 <웃음> 블루스틸! 블루스틸 한번 갑시다. 네... 어차피 뽑는 거 거기까지는 뽑아야 될것 같군요. 아예 지금 제일 좋은 걸 뽑아버립시다. 자, 나와라. 안돼 나와줘야 돼 블루스틸 나와주세요! 아이구야... 으흐, 안 나와... 아 1%밖에 차이 안나는데 원아이즈랑 블루스틸이랑 그냥 바로 이렇게 뿅 하고 나와줄 리가 없죠 음, 자 괜찮아요 아직 보속 많아요 보속 많아 아 원아이즈 그만 나와 원아이즈 그만 나와 안돼 아 이거 원아이즈 안나와도 되는데 원아이즈만 나오네 이거 블루스틸이 여기서! 뾰롱! 아니네요. 아아! <웃음> 이고 아, 아 또안 나왔죠? 음. 되게... 같은 전설인데 원아이즈는잘 나오지만 블루스틸은 진짜 안 나온다. 뭐지? 왜 어, 이렇게 안 나온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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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러다가 다 털리겠는데? 잠깐만. 몇개 남았지? 만 이천 개? 아, 여섯 번더 돌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 참안 되면, 원아이즈라도 가져가야겠다. 음. 아, 또 이거 나왔네. 자. 아, 참안 되면 원라이즈라도 그냥 가져갈게요. 네. 아또등금 내려갔어. 아, 아 이거 진짜 왜 이러니? 네, 이거라도 가져갑시다. 아안 되겠어. 더 이상 더 이상 나오질 않아. 블루스틱까지 뽑으려 했는데 아쉽게도 원라이즈에서 멈추도록 합시다. 네, 아. 더 이상 보석도 없고 이거 한번더돌리면 무조건 내려가 어... 무조건이야 아유 자... 아쉽게도 오늘은 블루스틱까지 는 뽑지 못했고 원아이즈에서 멈추게 되었네요자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